냥. 맹수라고 하기엔 다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은밀하게 지켜봅니다. 마치 꿈속의 유령처럼요.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헤! 다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브랜디. 아이 올라, 아이 올라가, 아이 올라. 다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웃음> 비좁은 틈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웃음>